네 오늘은 643회고 축이라는 단어로 공부를 해요 축 생리학에 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해부학에서 등장하는 축이랑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달라요 이 축이라는 건 제가 어떻게 이거 학생들한테 설명하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예전 다니고 요즘도 그런 게임이 있는 것 같던데 여기다 단어 하나를 보여줘요 맨 앞사람한테 이렇게 그럼 이 앞사람이 이 단어를 뒷사람한테 전달을 하는데 뒷사람은 음악소리가 크게 들리는 헤드폰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소리를 듣지 못하고 입모양을 보고 이 단어를 파악하는 거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단어를 그 다음에 뒷사람한테 요거를 다시 전달해요 근데 말소리만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왜곡돼서 거의 이제 전달이 되죠 그러면 이제 하하하 웃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연결고리가 지금 잘못돼서 그렇지 이게 제대로만 작동하면은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거예요 그쵸? 거리가 멀면 소리가 안 들릴 테니까 이렇게 전달 전달하면 은 어쨌든 여기에 그 의미가 전달이 될 테니까 우리 인체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디슈 아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멀잖아요 미안합니다 가끔 이렇게 썰렁한 게 나와요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축이 잘못 연결된 거지 어쨌든 우리 몸에 우리 인체 내에 이런 걸 적용시켰다 라고 하면 그걸 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은 그 신호를 누군가 받아요 그래서 또 전달해요 요렇게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더라 왜냐면 머니까 머니까 네. 멀게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요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하나의 신호가 하나의 단일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반응을 유발해요 여기도 반응 네. 그 다음에 또 뭐다 여기도 반응 네. 요렇게 반응을 뭐 한다? 상호 협력하게 만든다 라는 얘기예요 왜? 복잡한 상황, 우리 몸은 복잡하잖아요. 우리 몸이 복잡하니까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복잡한 반응이 일어나요. 그 반응을 믹스해서 뭐 하겠다, 생존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요거 크게 얘기하면 항상성 유지하겠다는 뜻이라니까. 이게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도 제게 호랑이 자주 등장하니까 사나운 호랑이랑 겸상하기, 예. 겸상하는데 거기서 막 아이스크림 먹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예. 굉장히 복잡해요. 그쵸? 시끄러운 소리 들으면서 잠자기 이건 제가 한번 해봤는데 미친다 이거 어, 절대 잠 안옵니다 예. 어, 이미 화장실을 오래 참았는데 그 상황에서 부산까지 운전하기 잔인하다 어, 잔인해 요런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죠 생존해야 돼요 그쵸 아 이런거구나 근데 요런거 예로 딱 주고 학생분들한테 그럼 다른 상황 뭐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요 그럼 또막 복잡한 상황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먹고 사는 거다 포함돼요. 아니 섭취할 때 아, 요거. 섭취하는 거. 섭취했으면 은 흡수해야죠. 그쵸. 그 다음 배설해야죠. 예, 그럼 요 결과 뭐예요? 성장하죠. 요것도 다이 축의 상호작용이 예. 유발된 결과 요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요렇게 봐도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왜 그럼 이런 축이 있을까? 인체가 복잡하니까. 그리고 상황이 워낙 복잡하니까. 거기에 뭐하겠다? 대응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축한세가지 정도를 보통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네가지 정도 얘기하고 첫번째는 뭐냐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니까 일단은 시상하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상하부 시상하부 그 다음에 뇌하수체. 굉장히 중요하네 이건 뇌잖아요. 뇌.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부신 화살표 해볼까요? 부신 부신축. 그렇게 하이퍼살라믹 피투테리 아드레날 에시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여게 이제 대표적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시상하부, 그다음에 뇌하수체 성선축이라는 게 있어요. 성선축, 시상하부, 뇌하수체 성선축. 성선축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생식선이에요. 생식샘 네, 이렇게 써도 돼요. 쓸까요? 생식샘 선다 같은 얘기잖아요. 네, 이거 이런 축이 세 번째는 뭐냐면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선이 있어요 갑상선 굉장히 유명한 거죠 갑상선축이 있더라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한 가지 더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시상하부, 그 다음에 신경, 그 다음에 뇌하수체 이것도 영상 통해서 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초 영상에서 시상하부, 신경, 뇌하수체 요 시스템, 요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표를 많이 합니다. 예. 축에는 끼지 못하는데 에라축이라고 쓸 테다. 어쨌든 요네 가지가 주요한 축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부터 공부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자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